아니, 무슨 2002년에 출시된 게임에 대결이 있어? 옛날 게임이니 막연히 사람 적당히 있겠지 싶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사람이 더 많은 거상 추억에 이끌려 돌아왔더니 나를 반겨주는 건 유저가 아니라 NPC뿐인 게임들과는 달리 거상은 제 추억 속 그때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레벨 1때부터 광역마법을 난사하며 몬스터를 학살하는 걸 보니 제 기억 속 모습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딱 옛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거상이 처음으로 유저들에게 선을 보인 건 2002년 2001년 발매된 임진덕2 플러스 조선의 반격에서 베타 테스트 형태로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이 인기를 끌자 온라인 게임으로 제작된 거죠 인기도 많지만 탈도 많은 PK 시스템을 배제하고 역사와 경제, 그리고 전투를 적절히 배합한 거상 그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출시 4개월 만인 2002년 9월 동시접속자 1만 5천명을 기록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범 서비스만 6개월 이제 거상은 선택을 해야 했죠 당시 요금제의 정석이었던 정액제 서비스를 실시하느냐 아니면 요즘 뜨고 있는 부분유료화 서비스를 실시하느냐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결국 선택은 부분유료화 조이온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사용자 대부분이 10대였기 때문에 부분유료화가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죠 사실 제가 보기엔 드로이안 온라인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거상과 비슷한 정도의 인기를 얻었었던 드로이안 온라인은 정액제 서비스 실시 후 인기 대폭락! 결국 얼마 못가 눈물을 흘리며 부분유료화를 선언했죠 이걸 보고도 거상을 정액제로 서비스하기엔 부담이 컸을 겁니다 어쨌든 거상의 부분유료화는 성공적! 동시접속자는 6만 3천명까지 치솟고 유료 아이템 판매로 매달 10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등 대세 게임으로 거듭났습니다 거상 이거 운도 엄청 좋았어요 2004년,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대히트를 치면서 역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원래 임진록 온라인 거상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거상 온라인으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원래 이름을 다시 써야 하나 고민했을 정도로요 하지만 거상의 전성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 안팎의 금액을 들여 야심차게 제작한 거상 2 이게 게임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버그로 가득 찬 게임이었기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 몇번 하다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리 큰 회사가 아니었던 조이온에겐 큰 타격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경쟁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데 거상은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쓰는 용병만 쓰는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캐시 아이템을 출시하기 바빴죠 유저들은 점차 거상을 떠나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2008년 조이오는 AK 인터랙티브에 개발 및 운영권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게 이때 이관 신청을 안 했던 계정들은 전부 다 삭제됐어요 복귀를 하려고 했더니 어라? 아이디가 사라졌네? 그렇다고 새로 키우기엔 아... 누가 다 지겨워 올드팬들조차 거상을 떠났던 이유죠 하지만 한 기자가 말했죠 거상이라는 이름답게 이 게임은 판촉에 능하다고요 철저히 직장인을 공략한 각종 이벤트를 끊임없이 펼치면서 조금씩 인기를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많지는 않았지만 정말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왔고요 게다가 진입장벽 이젠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예전에 학교 끝나고 게임하고 학교 끝나고 게임하면서 몇 개월 동안 키운 캐릭터보다 요즘 몇 시간 만에 키운 캐릭터 레벨이 더 높아요 초보자 대상으로 거의 모바일 게임 수준으로 제공하는 각종 편의성 시스템과 엄청난 성능의 아이템 덕분이죠 팔자비로 사슴 잡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팡이의 시대입니다 무자본으로 사천왕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천왕 만드는 게 최종 콘텐츠인 만큼 굳이 서두르지 않고 플레이하면 할만합니다 오히려 캐시 질러서 빨리빨리 사천왕 만들어버리면 할게 없어서 더 빨리 질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게임을 살리려는 개발사의 노력 덕에 전성이 못지않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상 다만 거상의 앞날이 마냥 밝은 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서버인 백호와 주작의 대결 문제 때문이죠 MMORPG는 사람이 많아야 재밌는 만큼 이두 서버로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대나 이벤트가 진행 중일 땐 접속하기가 힘들 정도죠 이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데 개발사에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거상을 서비스하는 AK인터랙티브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2016년 매출이 리니지 m 출시 첫날 매출보다 적은 104억 사원수는 30명이죠 자원도 인력도 부족합니다 서버 문제 해결은커녕 버그 픽스조차 힘겹게 이어주고 있죠 게다가 백호와 주작 서버만 사람이 넘쳐나지 다른 서버들은 한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버, 통합해라! 서버 이전, 시켜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려워요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 게임이니만큼 거상의 각 서버마다 독자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서버 통합이나 서버 이전을 진행했을 때 생길 문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개발사는 여유가 없고 서버 통합은 힘든 상황! 유저들은 다중 클라이언트라도 잡아달라고 하고 있죠 다중 클라이언트란 유저 한 명에서 거상 3개, 5개를 동시에 킨 다음 파티를 맺고 사냥을 하는 것이죠 보통 게임에선 불가능한 시스템인데 거상은 특이하게 이걸 허용합니다 그리고 유저 한 명에서 서버 수용에는 3명, 다 5명분을 차지해버리니 서버는 더 미어터질 수밖에 없죠 근데 공식적으로 허용하던 시스템을 이제 와서 막아버린다? 원성이 엄청나겠죠 다중 클라이언트 사용하는 유저가 한두 명도 아니고요 역시 백후와 주작 서버의 인원 수용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앞에서 말했듯 AK 인터랙티브 상황이... 뭐라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지금처럼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찌 될지 눈에 후원한데 말이죠 추억의 게임이 잘 나가서 기분이 좋기는 한데 앞날이 걱정되네요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